온 논이, 열애께서는, 세자 대비를 버리지 아니어서, 저와 이 모임에 있는 여러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어리석을 북자요, 소승을 버리고, 소승법을 버리고, 소승 아라한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 다 버리고, 모두가 필경에 열애의 무여열반인 본래의 발심의 길, 부처님이 발심해서 열반을 징득하신그 좋은 길을 모두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달라 말. 그러니까 소승을 버려야 되죠. 사소, 소승을 버리고 사소, 귀대, 대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 말이죠. 유학자로 하여금 배움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 수다원, 사다함, 안함까지 다 유학자요. 어떻게, 무엇으로 붙어서 옛날의 판연을 섭복하여서, 옛날의 추석이란 말은 옛날이요. 애적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이주 자도 애주 자요. 반연이란 분별심이죠. 마음이 아집 법집 이 생각 저 생각 분별, 분별심이 분별다 반연이죠. 그런 것을 섭복하여서 섭복이란 말은 잘 깨잡아 항복시키는 거죠. 굴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달아이를 얻어서 불지견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불지견이란 말이 법학에도 나오죠. 법화경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불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출세의 인연이 부처님 출세 본회가 불지견을 개시오입하는 데 있다고 했죠.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말만 했지 구체적인 말이 없는데 등험계에서는 불지견을 상세하게 잘 말했잖아요. 여기서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능음신주만 다란이가 아니라, 다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말한 다란이는 총지기 때문에, 바로 공열회장, 불공열회장, 공불공열회장, 그 삼장에 원만하게 들어가는 그 법이, 그 법을 총지하는 것이 바로 다란이라요. 위에서 말했죠? 부르나 존자에게. 그래서 한 생각으로 듣는 것을 돌이키어서 바로 모든 법을 관심일법의 총섭체행. 그게 바로 달안이요 관심일법의 총섭체행이라 어, 달마가 이런 말씀했죠. 종섭이란 말에 달하니요. 달하니 다란이 총기나 종섭이나 같지 않아요? 달하니를 번역하면 총기라고 말죠 종섭재행이 바로 달하니라. 그렇다면 달만은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응음경에서는 바로 어떤 거냐. 응음계에는 관심 따로 할게 없어요. 반문 일법이 반문이 바로 관심이라. 반문 일법이. 종지 제법이라. 모든 법을 다 종지해요. 도 만에. 육도 만행이 다 반문 공부 하나에 다 들어 있어요. 반문만 제대로 잘하면 뭐 모든 걸다 해요. 총섭 재행이나 총기 재행이나 똑같죠. 이게 바로 달안이다. 이건 등엄경에서 말한 거. 이건 달마 달마 스님 말씀이고. 같지뭐 관심을 어떻게 해요? 닮으신 구체적인 관심일법을 말씀한 게 등암김같이 반문 공부는 안 나와 있죠? 이 말을 지키를 마치고 이 말을 하고서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 회중에 있는 회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더니 그때 세존께서 회중의 연각과 성문이 보리의 마음에 차제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미당내이 다음 미래 세상 부처님이 별도하신 후에 말세 중생이 말법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을 위하사 이 법이 여, 여기서 말한 삼마제 반문 공부 그 법이 바로 어떤 거냐 무상승 묘 수행로라 어? 위없난 가장 최상 최상생이죠 최상생이나 무상생이나 같은 말 아니요 최상승 법이요 최상승 묘하게 수행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 열어 주려고 그게 바로 이거는 통이라. 부상승 요수영로가 안한과 미태중에게 선시 가사되 너희들이 결정적으로 보리심을 바라여 부처님 열래 묘한 산마제 피곤을 내지 아니하려고 할진다. 부처님이나 열애나 같은 말이죠. 부처님은 묘한 산마제 법에 대해서 부지런히 잘 닦아서 도중 하차를 하지 않고 피곤을 내지를 아니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심의 두 가지 결정이를잘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 나오죠 법학에 보면 500년 순 지나서 중도에서 어, 못 가겠다고 소승들이 주저앉았죠 그래서 부처님이 화성을 만들어 가지고 어, 화성요품이 나오잖아요 도소에 나가려고 중간에 쉬는 거요. 그와 같은 화성을 그리워하거나 화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소에 바로 직진하려고 한다면 그 뜻이죠. 산마제가 바로 보소 아니오? 보배가 있는, 보물이 있는 곳.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당. 먼저 발각 조심의 두 가지 결정이를 <웃음> 밝혀야 된다. 발각조심이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발각 아니오? 발보리심을 한자로 하면은 발각이죠? 보리를 번역하면 각이라고 번역하니까.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는 처음 마음에 두 가지 꼭 결정적인 그런 의미를, 결정적인 도리를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을 밝힌다고 가지요. 여기서는 이제 이 결정이 나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해요. 이건 온통 닿기 전에 이 결정부터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초발신, 초심의 두 가지 의미의 결정이냐, 이 결정이냐. 이 결정이라고 해도 되고, 이 결정이라고 해도 되고, 위에서는 이 결정이라고 해놓고, 밑에 가서는 이 대가서는 이이 결정이라고 했죠. 이 결정이 뭐죠? 그냥 이 결정이 해도 돼요. 위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두 가지 결정적인 틀림없이 일, 이두 가지가 다 나오겠지요. 이야지 인지발심이 처음 발심이 과각, 과각은 보리를 징득하는 보리과를 징득하는 과지 과과 더불어 같음이 되느냐, 다름이 되느냐 를 살펴야 되고 그것부터 알아야 되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오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탁 설명이 또 나오죠. 심상 번외근본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마 두 가지 결정 이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가십니다.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더불어 같음이 되느냐 다름이 되느냐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서 관찰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발심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성불할 때성불로 진리와 성불로 법과 같은 아 거든 틀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불생멸의 진리를 터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멸심을 가지고 닦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야지 불생멸의 그 부처님 불리열반을 징득하려면 처음에 발심을 해서 돌을 닦을 때 불생멸의 마음으로 닦아야죠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공정영지 본래의 진리 자체가 공정영지인데 공정영지가 본래의 부처의 마음짜리인데 그러면 성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 가지말, 마음 닦을 때 공경연기로 가야 되겠지요. 분별시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웃음> 그런 말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번뇌의 근본이 어떤 것인가를 번뇌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만 아는 것을 신상이라고 해요. 자세히 아는 거살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만 그 전에는. 두 가지 근본을 말했죠 이종근본, 이종근본하고 같은데 응암경 제일 초권에 제일 권에 이종근본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두 가지 근본 너희들이 돌을 다 끊면서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장난 수습을 하기 때문에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안 된다고 뭐라했어요두 어? 가지 근본이 뭐요? <웃음> 보다 똑같아요 내나 이종 근본을 초권에서 말했잖아요 이종 근본은 기억을 하셔야지 무시열반 무시 보리열반 원 정정체. 또무엇생사 근본. 말만 다르지 똑같지 않아요? 무시, 무시는 다 똑같아요. 문명도 무시고 보리열반도 무시 아니 그보다 더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최초, 가장 최상이니까 무시라. 무시인 보리와 열반은 원래 청정한 마음 본체. 열애장, 묘진여생이죠? 또, 무시의 생사 근본. 무시의 생사 근본은 제8식이 제7식으로 제6식으로 분별심을 내는 생사 근본. 여기서 말한 버려의 근본이죠? 버려의 근본이나 생사의 근본이나 같은 말이고, 보리열반 원 청정체는 과각이죠? 발신도 과각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열반을 닦아서 얻으려고 한다면, 보리열반에 합하는 보리열반과 마음이 똑같은 그런 발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보리열반을 얻는다 말이에요. 성질이 다른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밥을 지으려면 쌀을 가지고 짓고, 또 것이 저, 세면을 것이 저, 바르려면 모래 가지고 발려야 된다 말이죠. 세면 바를 때밥 가지고 발라봤자 안될 거고 또밥 지을 때 오래 가지고 지어봤자 안 되잖아요. 그 성질이 같아거든. 그러니까 같음이 되는가 다름이 되는가를 잘 살펴서 관찰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이정본본이나이 결정이나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저기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지. 뭐. 항상 그것이 그것인데 몰라가지고 말이에또나고또나고 가죠. 알고 보면은 내가 짬짓돈이 지갑돈이라. 에? 짬지는 뭐고 지갑은 뭐예요. 이제 이제 다 오잖아요. 아나나 제 일이자는 이 결정 가운데 어떤 것이 초심어 두 가지 결정이냐 제일위 결정부터 이제 말합니다. 아나나 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문 소승어 성문을 버리고 만약에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보살승은 대승이죠. 닦아서 불지견에 들어가고자 할진들. 부처가 되려고 할진단, 부처의 일승 원돈교에 들어가려고 할진단.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각과 더불어 가틈이 되는가 다름이 되는가를 잘 살피어서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처음에 닦을 때 마음을 인지라고 해요. 발심할 때. 인지라는 중생적에 발심해서 도를 닦으려고 할 때가 인지고 첫, 첫 출발이고 과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할 때요 성불하면 과를 얻죠 불과를 불과의 그 땅의 깨달음 깨달음이 바로 도리아니요 처음에 처음 원인 첫 출발할 때 발심한 것이 나중 성불할 때의 보리와 깨달음과 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안 되니까 내가 정작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내 공부하는 방법, 내 발심하는 수행법이 부처님의 그 보리열반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같게 공부하면 틀림없이 잘 되는 거고. 틀리게 공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밑에 이제 자세히 나오잖아요. 아나남 만약에 인지에서 생멸의 마음으로서 본래 탁는 원인을 삼아서, 처음에 발심 수행할 때가 인나뇨 인지죠? 발심 수행할 때 생멸의 마음 가지고 본래 탁는 원인을 삼아서, 부처님 법의 불생불멸, 불성은 과지각이죠? 불성은 과지각이요? 여기서 말한 뭐요? 인지는 뭐죠? 인지는 발심 수행어. 발심 수행하는 것이 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지는 성불 보리열반이요. 보리열반을 깨달음을 얻는 거. 여기서 이제 불승이 내나 과지 아니요. 불승. 처음 인지에서 생명의 마음으로서 본래 당난 원인을 삼아서, 불성업 불생불멸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 있을 수가 없, 없나니. 그런 도리는 없다만.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거 알면 이제 다나요이불성은 응? 부처님 법, 과각, 응? 그걸 과각이라도 하지요. 과지라고도 하고, 과각 자리는 어떤 거예요? 불생불멸이죠? 네. 그 자리가. 그렇다면, 인지수행도. 인지에서 닦는 것도 어떻게 돼? 그것도 불생불멸로 닦아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생멸심으로 닦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생멸심으로 닦는다면 또 그건 안 돼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에 공부를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봐. 공부해도 생멸심, 망상투생이 가지고 망상 가지고 공부한다고 쭈꾸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망상 가지고 공부해봤자 결과가 망상이요. 어? 허공, 허공꽃의 결과는 허공, 꽃의 열매나 결지언정. 어? 진짜 꽃은 아니죠. 어? 허공꽃은 치료하는 치료와 다르지 않아요? 망상 피우는 것은 허공꽃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생멸심을 떠나가지고 공부를 지어야 돼요. 반문공부가 그런 공부라 생멸심을 떠나는 공부요. 단박에 처음부터 불생불멸로 들어가야 불생불멸로 그 진리를 얻게 된다만 터득하게 된다만 생멸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결국에 생멸의 결과 밖에 안 돼요. 화두를 들더라도 화두 들줄 모르는 사람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찾고 되풀이 하거든. 이 먹고 또이 먹고 또이 먹고 그 생각 없어지면 또이제이 먹고 또 하, 챙기고 또 그게 없어지면 또이 먹고 또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멸이지 뭐요. 그렇게 아주 등기가 없잖아요. 요즘 지도하는 시기 다 그런 식으로 지도하던 화도 드는 방법도. 그래서 석상신인 지도하는 것은 그런 신어저전등록에 석상신 지도한 방법은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일년 말년 거라 이 먹고 그냥 화두 했으면은 그거 건쳤다가 또 다시 챙기고 다시 챙겼다가 또 끝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먹고 했으면 이 먹고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또 오늘 내일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 먹고 그생각이이 먹고 끝났다가 또이 먹고 또 끝났다가 이 먹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못 많이 만명고 가든지 나 마음이 타고 하는 것보다 뭐, 못하지. 일년 말년 거라요. 한 생각이 말년으로 쭉 뻗어가요. 이 먹고를 했으면 이 먹고가 여러 번 끝였다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또 시작했다가 끝이고, 끝였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게 없이 쭉 그냥 이먹고가 그쭉 나와버려요. 일념 말념 거예요. 그래야 생멸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수행 방법이죠. 그러니까 당하에, 직하에, 우념, 이념이 되어버려야죠. 직하의 당장에 이념 문념이때면반박에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공부가 생멸심으로 공부를 짓는 것이 되죠. 직하의 이념 문념 직하의 문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야 해요 방아재연이라 모든 걸 놓아버려요 그래서 방아착을 많이 말하죠 조사 산문에 화도 들기 전에 방아착부터 돼야 해요 방아착 한 다음에 방아찔 줄 알고 난 다음에 방아를 짓지 말아요 방아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방아찔려고 하면 은 아다면 다치기나 바지육조신이 <웃음> 방아 잘 찢죠? 네? 육조신이 방아착 해가지고 방아찐 거지? 그,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생멸심을 떠난 생각에서 공부를 지어가는 거다. 그러한 의미를 쓰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모든 기세관을 조명하라. 기세관을 밝혀보라 말이 기세관은 지금 천진만물, 모든 그 세계상을, 세계를 기세관이라고 하지요 가자 그 법은 다 변멸 따른다. 만들어진 법은 다 변해지고 없어지죠.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아니오? 만들어진 것은 다 언젠가는 없어져. 삼풍 백화점은 빨리 없어졌지 다른 백화점이나 다른 아파트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100년이 지나든지 200년, 300년이 지나든지 이런 건물들 다 없어지죠 수천년, 수만년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가작의 법은 다 빛내를 따르나니 따르니라 만나나 너는 세간의 가작법을 보라 어느 것이 불교가 되느냐 세상의 가작법은여몽환토령이죠 어떤 게 무너지지 아니하느냐? 다 무너지고 봐한다. 모양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마침내 허공이 무너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땅덩어리나 지구나 저런 저 별나라, 달나라 같은 건다 무너져도 허공은 무너지지 않지요. 세간 차원에서 말한 거요. 도깨쳐서 산화돼지가다허공계가 무너지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세간는 가작법을 말한 거라. 무슨 가작이냐 하면 허공은 가작이 아니다만.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없죠. 비었으니까 무너지지 않죠. 세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죠. 세계는 지수, 뭐요, 성주 괴공을 하죠. 성주 괴공. 그런 말이야마 시종에 괴멸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은 괴멸이 없다 말. 그것까지만 가죠. 그것과 같이 불생멸은 바로 허공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비유를 댄 것이 은연중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뭘 알려줘요? 범소유상계시 허망 약견재상비상직견열애.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과 같이 공심에서, 응? 공심해서 수행. 이런 말, 이런 교훈이 지금 나오죠? 공심은 허공 아니오? 공심에서 수행을 해라, 그 말. 허공과 같이. 악인 욕식 불경계인데, 당경 기 여허공하라, 화음경에 허공과 같이 마음을 가져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게 공심에서 가는 거죠. 무주상. 무주상이 바로 허공과 같은 거고, 주상보시는 주상을, 집착심을 갖고 분별심을 내는 것은 가작지법, 저 기세관이나 같은 거요. 예 가작지법 기세가는 무상이고 허공은 무상이고. 그러니까 도를 닦을 때 허공과 같은 공심에서 약 먹을 때뭐 공복에서, 공복에, 하고 가, 가죠? 공복에 야, 약 먹으라고 가, 지죠 예? 공복에 약, 먹어야 약 효과가 더좋잖아요 공심에서 공부를 해요. 마음속에 뭘 미운 생각이 있고, 예쁜 생각이 있고, 시기 질투심이 꽉 차가지고 공부해봤자, 안 통해. 그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모두 다 놓아버리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야. 그게 공심이요.